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 이번에는, 이번에는 아, 저기, 아, 무릎에서 소리 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죠? 아, <웃음> 무릎에서 소리도 나고 어, 무릎에서 소리가 이제 날 뿐만 아니라 약간 시큰시큰한 어떤 그런 느낌도 있고 통증도 약간 있고 뭐, 무조건 소리가 난다고 해서 무릎이 관절염이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어, 개념은 아니고 그, 심지어, 뭐, 뭐, 어린애도 또, 저도 똑같이, 저도 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앉았다 이어서가면 무릎이 빡빡거리고 소리도 나고 가끔 새끈새끈하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런데또 좋아졌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또 어떤 때 또, 또 문제가 또 발생하기도 하고 여러 번 그랬던 것 같아요. 저,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아파갖고 20대 초반에 류마치스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온몸에. 온몸 관절에, 막, 심지어 턱 관절까지, 어떻게 관절, 골반 관절, 좀간질간질하고사카사카하고 막, 그랬었어요. 어. 근데, 희한하게, 왜냐면, 어떻게, 그때도 어떻게, 어떻게 치료됐는지, 그때도 약간의 어떤 운동으로 치료가 됐던 적이 저도, 야, 신기하다, 이게 어떻게, 막, 침도 맞고, 막, 그랬었는데, 그게 그렇게 안 통하다가, 희한하게 그렇게 나아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웃음> 제가 그 원래 그 얘기 하려고 한게 아니고 에, 이제 각다다 이제 질문에 이제 제가 뭐 댓글을 통한 질문은 아, 받지 않는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정상에 대한 질문은 그냥 제가 기약만 해놔요 여러분들 답글이 답이 올 거라고 절대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답 못해드립니다. 예. 왠가 또 공평성도 떨어져. 어떤 분은 답을 해주고 어떤 분은 답을 해.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제가, 제가 지우지 못한 댓글이 한 400개 정도 있어요. 지우자니 미안하고, 그렇다고 답, 답장을 해주자니 시간 없고또 애매모호하고, 답을 못해주고 기다리는 게게한 400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잘 어떤 질문, 댓글을 통해서 어떤 질문을 하지 마세요. 그냥 정상에 대해서, 아, 이런 증상을 혹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에 대한 거는 제가 기억을 해놨다가 제가 확신이 있으면 올려드릴 테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동영상을 통한 도움과 세미나를 통한 도움 외에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물론 막 답답한 마음에 막 전화도 들어오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근데 저 진짜 막, 이건 아니다 싶을 정도인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댓글을 통한 질문은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제제 제 입장을 진짜 생각 좀해 주셔야 돼요. 왜 질문을 몇번 했는데 왜 답변 한번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그안 그래, 되거든요. 제가 진짜 여러분 좀제 제 입장을 좀 이해를 좀 해주세요. 하여튼, 무릎이 아프신 분들 있습니다. 그죠? 그 제가 여러 번 댓글을 보기는 봤었어요. 보기는 봤는데, 이제 다른 증상도또 이렇게 해드리고 이러면서 좀 넣어드렸는데, 얼마 전에 또 저희 집사람이 막 무릎이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애기 엄마가 체중이 조금, 최근에 조금 늘어나면서, 체중적인 영향도 있을 것 같고, 또봄 시즌에 또 일, 일하는 데서 조금 무리하는, 오래 쓰여있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무릎이 아픈 것 같은데 그 무릎운동을 시키니까 제가 올린 그 무릎 관절염 동영상 중에 그무릎관절염하지정맥류치료법이라는 동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어, 그걸 가끔씩 하기는 하는데 어, 뭐 가끔씩 아니고 매일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 다리운동을 5분을 하고 하루 7시간 8시간을 써서 활동했다 그러면 이게 비교가 되겠냐 라는 하기는 하는데 5분을 하고 7시간 8시간을 활동을 했다 무릎을 썼다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해보면 그냥 마이너스인 거예요 마이너스 내버린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래 도저히 그냥 래그 도대 그그제 집사람도 그냥 저를 믿기는 믿는데 보면 제가 마음이 흡족하게 따라 하진 않아요 어떤 방법들을 가르쳐 주면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그 결은 그런 게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도저히 안될것 같아서 제가 그냥 좀좀 좀 강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무릎 관절염 하지 정맥 치료법은 뭐, 뭐 꽈배기 동작하고 그죠? 어 다리 들었다 내렸다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누워서 하는 동작도 있지않습니까 그죠? 아, 그걸 해서 그런 보고는 되게 많이 받았어요. 아 무릎이 진짜 많이 좋아졌다 이런 보고 제 여러 번 받았고요. 근데 하여튼 근데 이제 그 소리가 나면서 아프신 분들은 약간 증상이 조금 더 멀리 가실 거야 약간 제가 뭐 관절염까지 얘기는 하지 않지만 그분들도 관절염이라고 제가 보지는 이제 관절염 전조증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낫지 관절염이라고까지 보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저는 관절염 뭐 염증 자체는 어떻게 보면 약물로 치료해야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가벼운 염증은 사실은 자연 회복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 그러니까 하여튼, 제 집사람한테는, 그, 누워서 하는 그, 꽈배기 동작 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쪽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처음에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처음에는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천천히, 그러니까 무릎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서, 느껴보면서, 응?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쪽 다리로 누르고 한쪽 다리는 살살 들어올리는데 처음부터 강한 힘을 안 주면 안 되고 이 어느 정도 이제 매치를 하다가 이제 좀 강해지면 이렇게 반동을 줘도 된다. 강해지면 반동을 줘도 된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리도 들었다 내렸다 하고 또 이렇게 엉덩이도 들었다 내렸다 하고 또 물병 들고 들었다 내렸다 하고 팔꿈치도 이렇게 하고 그죠? 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종아리에 있던 피를 이렇게 천천히 올려 들면서 이런 무릎 인대 그러니까 무릎 관절을 이렇게 잡아 주는 무릎에서 소리가 나는 거는 딱 그거예요. 무릎 인대가 약해진 거야. 그 인대라는 거는 우리가 보면 종아리 근육이 있잖아요. 그죠? 이게 통근육이야. 그 그러니까 이게 허벅지 근육이래. 요 있어요. 허벅지 근육은 통근육이고, 큰근육이그 근데 이 통근육과 통근육을 연결해 주는, 연결해 주는데 그 사이에 관절이 있는 거야. 관절, 그러니까 관절, 관절이 있는데 그 위통근육과 아래통근육을 연결해 주는 근육을 인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네? 인대는 관절근육이거든요. 관절과 관절을 연결해주는 근육이에요. 데 문제는 이제 이 인대가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데, 약해지는 원리는 분명해요. 내려가면서 약해져요. 내려가 그러니까, 어 우리의 몸은 이 몸통을 중심으로 해서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전부 다 다리도 몸통에 붙어 있고, 팔도 몸통에 붙어 있고, 어. 머리는 몸통 위에 있지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이 보시면, 제가 무릎을 보면 좀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 저도 예전에 무릎이 안 좋았을 때가 있었어요. 어, 무릎에서 소리도 나고, 무릎에서 열도 좀 나는 것 같고, 열감도 뻘개져 있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조금 활동하고 나면 무릎이 뻘개져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 뻘개졌다는 건, 그게 피가 많이 있다라는 게, 피가 못 올라오고 있다는 게. 정체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열이 난다 이거는 그쪽에 피가 많이 몰리고 있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제 사람 이제 무릎도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이 이 무릎 그 연골 바로 위쪽 근육이 말게 돼 있죠. 말게 그 좀분은색 그러니까 뭔가 탄탄하지 못하고 좀 말랑말랑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무릎에 보시면 아 어떡해요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이 무릎에 보시면 이 무릎 연골 바로 위에 여기 근육이 있어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연골이잖아요. 그죠? 아, 이게 또 방향이 자, 이게, 이게 연골이거든요. 여기 예? 연골이고 연골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게 하여튼, 이것도 연골이겠지만은, 이렇게, 인대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쪽 부분에 딱 이렇게 무릎에, 요 위에 부분에 보면 이게 통 근육이 있어요. 굵은 근육이 있어요. 이 근육이 굉장히 약해져 있는 거예요. 이 근육이 약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근육이, 이 인대하고 연결돼서 이제 종아리 근육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 근육이 굉장히 약해져 있습니 그 말은 뭔가 이 근육이 약해져 있다는 라 것은 여기에 있어야 될 어떤 근육 근육은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 모세혈관 덩어리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될 근육 속에 있어야 될 피가 종아리 쪽으로 내려가 버린 거예요 내려가서 이쪽은 이 위쪽은 약해지고 이 아래쪽은 피가 더 많아진 거예요 모세혈관이 더 형성이 된거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발등을 보면 혈관이 엄청나게 커져 있어요. 그리고 점점 이 종아리 쪽이나 이렇게 다리 종아리 바깥쪽이나 이런 데 보면 혈관이 막 점점 커져서 막 빠져나와요. 눈에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쪽은 혈관이 커졌고, 이 허벅지, 나이를 먹으면 허벅지가 점점 약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을 이용해서, 이게 체중을 받치면서 걷다 보면 점점 위에서 피가 내려가요. 그죠? 내려가면서 이제 허벅지는 약해지고, 종아리는 자꾸 단단해져. 종아리가 안 단단해지면 이 발의 혈관이 막 커져요. 발목이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집사람한테, 애기 엄마한테, 제 사람한테 이제 꽈배기를 시키니까 막 너무 아파하는 거야. 일하고 왔어. 하는데 하긴 하는데, 아,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해보니까 내가 약하게 해보라고, 약하게 해보라고 이렇게, 요렇게라도 해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진짜 삭, 삭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가 나면서 너무 아프다는 거야. 당신이 진짜 좀 심각한 상황이다. 이거 빨리 좀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당신 진짜 평생 못끌어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응? 우리 좀, 좀 각성하고, 우리 좀 집중해서 좀 치료하는 쪽으로 한번 해보자, 운동을 통해서. 응? 이것 때문에 뭐 병원에 쫓아다닐 시간도 없고, 그 그래서, 제가 하여튼 좀 강한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가르쳐줬나 하면, 잘안 보이시죠? 침대. 자, 이거 바닥이라고 생각하세요. 침대 잘 여러분들 잘 보이라고 이렇게 올라 여러분들, 이잘 보세요. 이 앞꿈치 있어요. 발바닥. 아, 아 불편해. 이 앞, 발가락하고 이 발바닥 중간 이 앞부분, 앞부분요. 여기 앞 부분, 이앞 부분을 이렇게 짚고 네? 발 뒤꿈치는 드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굽히면서 꾹 눌러버립니다. 꾹 눌러주는데, 자 보세요. 자 그래서 자 뒤꿈치 너무 들지 마세요. 그냥 살짝 드면서. 이 앞쪽은 이한 절반 정도만 이렇게 되고, 무릎을 굽혀야 돼요. 꼭 굽혀야 돼요. 꼭 굽히면서, 여기를 만져보면, 근육이 바짝 써요. 이 윗부분 근육이. 꾹 눌러보면, 근육이, 뭐, 약하게 쓰는 분도 계시긴 좀지만 평상시보다는 훨씬 강하게 쓸 겁니다. 꾹 누르면. 그러니까 이걸, 하나, 자, 무릎을 꼭 굽혀야 돼요. 무릎을 굽혀야 돼요. 발꿈치는 앞꿈치 쪽으로 하나 둘 조심해서 하세요 셋넷한네번 정도만 합시다 그리고 또 반대쪽도 하나 너무 꺾지 마세요 자기가 견딜 만큼 둘셋넷 자, 요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자, 싹 누워보는 거예요. 누워서 다시 꽈배기 동작으로 가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해요.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해요. 이제 소리가 안 나야, 이제 실질적인 강화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윗부분, 허벅지 근육 강화 운동. 허벅지가 이제, 튼튼해지기 시작하면 종아리에 있던 피가 허벅지로 자꾸 올라와요. 이 꽈배기 운동이라는 거는 이 무릎 연골 앞쪽 근육을 탄탄하게 잡아주는 거예요. 탄탄하게 잡아주면 이 다리, 무릎 위쪽의 부분과 아래쪽의 부분이 눌리면서 연골하고 부닥치는 걸이 간격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리가 안 나기 시작하는 거 자, 이걸, 그니까, 러 이제,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시면, 애기 엄마는 이제, 이제, 꽈배기만 가르쳐 줬어요. 어. 그거만 따라 해주는 것도 고맙지. 예? 근데 그거, 그거 갖고는 그 사람이 하루 생활 패턴, 그니까, 러 직장에서 하루, 이제, 주로 스스로 활동을 많이 하는 일이더라고. 이제, 애들, 애, 기들 돌보고 하면서 이러다 보니까. 그니까, 러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에요. 계산을 해보면 제가 항상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전반적인 치료 방향은 제시는 해드리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야 될건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을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생활. 나는 도대체 어떤 직장을 어떤 행동 양식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적당한 운동량 또 적당한 주기에 자발화 운동. 적당한 주기에, 뭐, 머리 흔들고, 이런 걸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 무릎 통증 같은 건, 저, 저, 제가 거짓말이 아니고, 제가 그, 그, 그 영어 시스 관절염 도 있었고, 근데 제가, 이거 아까 무릎 눌러주기 있잖아요. 그걸 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왜 그게 좋아졌는지 몰라요. 그걸 그냥, 이렇게 해보니까 느낌이 좋더라고. 느낌이 좋아서 그냥 우연히 했어요, 계속. 한 이틀, 삼일 정도 관심을 계속 가졌어. 어, 이러니까, 뭐,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무릎은 새큰거리지가 않더라고. 그러면서 느낌이 좋았는데, 하루하루 다르게, 몸이 살아나더라. 그래서 없어져 버렸어요. 나 저도 지금 생각해도 정확한 메커니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한 가지 요인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대학교 1학년 때위만시스 관절염이 걸렸었는데 그때 이제 대학교 갔으니까 구두 신고 007 가방 메고 이제 학교를 이제 버스 타고 맨날 서서 다녔는데 맨날 또 돌아다닌다고 구두 신고 또막또못다니 그게 아마 무릎에 굉장히 타격을 줬지 않나 거의 뭐 신발이 뭐 운동화도 없었고 그냥 맨날 구두만 신고. 그것도 좋은 구도도 아니고 그 에나멜 구도 있잖아요 딱딱한 거 딱딱딱딱 끓인 거 그걸 뭐 계속 신고 다녔으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무릎에 먼저 문제가 나타나면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전이가 된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무릎이 좋아지니까 다른 쪽이 좀 쉽게 회복이 된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우리만 질스 관절염 치료법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어 혹여나 혹여나 어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다음 날 걸어 다닐 때도 일부러 그냥 아 무릎이 조금 느낌이 안 좋다 그러면 앞꿈치에다가 힘을 주고 쭉 이렇게 몇번 눌러 봤어요. 어 눌러보고 이러이러 흔들어 보면 어, 확실히 무릎이 덜 아프더라고. 뭐 그래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그냥 리마치스가 없어져가지고. 요 저는 그경주의 부용당이라고 그 예전에 저도 가정이 좀 어려워서 뭐돈 내고 이렇게 치료받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또 무료로 침을 놔주는 좋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 가니까 침을 놔주더라고그때는 인생을 포기했어요 침을 꼽든지 말든지 그냥. 보통 침 맞으면 아프잖아요 하고 그때는 막 너무 내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냥 침도 많이 맞고 그랬는데 침을 맞아도 안 되더라고 근데 희한하게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 좀 강한 방법을 시켜주니까 저희 집사람한테 이제 소리가 잡히더라.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말이요 꽈배기는 무릎 강화 운동이에요. 여러분들이 요 동영상만 보지 말고, 그, 무릎 관절염 하지정명률 치료법이라고 있어요. 그 하지정명률 치료법. 그냥 여담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하재정면이 있으신 분들은 물론 무릎 관절염 하지정력 치료도 보셔야 되지만 이 가슴근육과 등근육 이쪽을 자꾸 키우면요 이쪽 혈관을 크게 만들면 호흡법도 하고 기본 원리를 하시고 여기가 커지면 다리쪽이 점점 가늘어져요 혈관이 작아져요 여러분들 자발로 운동 해보신 분들이나 이런 거 느낄 거예요 팔을 안들고 물병을 들고 혹은 뭐 덤벨을 하고 프레스를 들었다 내다 하면 고하 다리가 시원해진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져보셨을 거예요 피가 여기로 올라오니까 다리에 있던 피가 올라오니까요 그 다리 혈관의 압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하지정맥 염류는 걸으면서 치료하는 병이 아니라그 했죠 그러면 걸을수록 더 심해지는 병이 되세요 걷지 말고 이 상체 쪽으로 머리 쪽으로 가슴 쪽으로 자꾸 위로 피를 끌어올려야 하지정맥류가 치료가 되는 거지 다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리만 쳐다보면 하지정맥류는 절대로 치료를 못해요 이 다리에 있는 피를 다른데로 보내야 되요.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보면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무릎에서 소리 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무릎 동작 한 거, 한 다음에, 꽈배기를 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자꾸 생각을 해도 또, 그렇다고 무릎만 쫙쏙 눌러갖고, 해갖고, 또, 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해서, 제가 또 원망하지 마시고, 예? 여러분들이 하루 생활 패턴을 생각해보시고, 그, 예? 사실은,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릎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렇게 어디 뭐 커피숍이나 사무실에 앉아 있다 이러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자세인데 좀 관심이 있으시면 이렇게 한 번씩 무릎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소리가 안날 정도로 소리가 나면 약간 힘을 가하면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들 근육이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는 불안정해요 불안정해서 이렇게 움직이면 소리가 나 근데 적당한 힘을 가해버리면 이게 근육이 바짝 서면서 힘이 생겨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어주면 소리가 안 나요 고 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뒷목통증, 뒷목결림치료법에서도 이렇게 머리 눌러주는 거 있는데 그거 어설프게 눌러주면 더 아파요 근데 제대로 적당, 적당한 강한 힘으로 꽉 눌러버리면 시원하게 뒷목이 열리는 게확풀리더라고그 제가 그 뒷목 쪽으로 도와주는 게 되게 많아요 또 앞목 쪽도 도와주는 게 되게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뭘해보라그러면 일단은 두려움 두려움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그렇다고 두려워하지 말라는건 아니에요 근데 치료를 해도 우리가 왜 도수치료나 이런 마사지를 받으러 가보면 어떤 때는 굉장히 강한 힘으로 콱 눌러버리잖아요. 그죠? 왜그 정도 해야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하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아, 이라러면서도 다음에 또 찾아가잖아. 잘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게 약하게 약하게 한다고 운동이 되는 게 아니고, 특히 여성분들한테 그래. 가슴을 키우기 위해서는 근육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에서 물병이 이렇게 든다고 이게 근육이 잘, 물을 만들어져요.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지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빠르게 안 만들어져요. 일정한 무게 이상을, 10kg 이상을 작동을 시켜야 이게 실질적으로 빠르게 형성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이게 계산이에요. 뭔가를 알고 계산하느냐, 모르고 계산하느냐, 이제 차이인데. 여러분들 이제 생활 패턴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그런 식으로 해서, 앉아있을 때도 이렇게 꽈배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병원 그 동작 안보여드렸고요 <웃음> 앉아서도, 앉아서 이렇게, 뭐, 한쪽 다리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죠? 한쪽 다리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무릎을 좀 강화하자, 이럴 수도 있지만, 보세요. 이 한쪽 발을 이렇게 앞에 대놓고, 살, 이렇게 들면서 밀었다, 내렸다, 밀었다, 내렸다 해도 무릎이 강화 돼요. 꼭 집에서 누워서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앞에 어떤 칸막이나 이런 물체가 있으면 거기 발끝을 발가락을 대고 살 밀었다가, 밀었다가 풀었다가 밀었다가 풀었다가 밀었다가 풀었다가 이러면 무릎 위쪽에 강화작용이 자꾸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활 얼마나 서서 다니느냐 그리고 또 얼마나 내가 회복 운동을 해주느냐. 회복 운동이 아니라, 이제, 강화 운동으로 해서, 이걸 완전히 벗어나자. 이런 계산을 해야 돼. 여러분들, 아, 오늘 이제 좀, 안 아파졌으니까 됐어. 이제, 그냥 살아야지.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아파. 에이, 또 해야 돼. 또안 아파지면, 됐어. 이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런 방향으로 가요. 근데 이제 집에 와서 누워서 이거는, 일종의 약간의 회복 운동이 회복 운동. 치료 운동은 이거보다 한두 배, 세배 혹은 많게는 다섯 배, 열 배까지도 더 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정상을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런 원리를 알고 나서는 무릎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안 되더라고요. 아프지도 않고 무릎이 뭐 약하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게 왠가 제가 그만큼 해주기 때문에 안 해주고 있으면. 제가 걱정이 될 수도 있죠. 조금만 아파요. 근데 항상 회복 운동과 함께 강화 운동도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도 혈액도 올려주고, 가스 이동도 신경 쓰고 하니까, 무릎 쪽에 대해서는 일절 걱정되는 이런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 회복 운동으로 그냥, 아이거 정상이 더 악화만 안 됐으면 좋겠다로 만족하실 것인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시간 투자를 더 해서, 혹은 관심을 더 가졌어, 강화 운동을 해서 치료의 방향으로, 완치의 방향으로 가실 것인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꽈배기는 무릎 관절염하고 그런 쪽에 나와 있었고, 오늘은 무릎이 자꾸 새끈새끈거린다, 소리가 난다, 이런 분들이 몇 분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습 많으신 분들은 거의 다 이런 증상이 있을 거예요. 이런 운동을 아마 거의 안 하셨을 가능성이 많아요. 와벽히도 그래 처음에는 아주 천천히 각도도 아주 약하게 하다가 하다 보면 이 근육이 힘이 무릎 근육에 힘이 생긴다는 게 느껴져요. 그때는 이제 약간 더 각도를 좀 크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면 막우각부각 우각 소리 나면서 난리 나요. 그러니까 무릎이 무릎 관절이 상하는 거야. 근육이 좀 적응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야. 그죠? 그니까, 무릎을 눌렀다가 꽈배기를 하면 소리가 안 나요. 아마 꽈배기만 하시다가 소리 나서 포기하신 분들도 아마 댓글에 그렇게 질문 올라오신 분들은 아마 그 이유 때문에 질문이 올라오셨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꼭 치료에 이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여러분, 장시간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동영상 두개 올렸습니다. 아, 여러분, 댓글을 통한 질문은 아. 공평하게 안 받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냥 뭐, 진짜 이제는 그, 그래요. 그 현실이에요. 제가,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좋은 제안해 주신 분도 되게 많아요 뭐 전화 상담으로, 유료 전화 상담으로 해보시면 어떠냐 혹은 네이버에다가 뭐 블로그나 카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보는 게 어떠냐 그런데 아 저는, 저는요 저는 이걸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아요 아 물론 제가 이런 걸 알게 돼서 여러분한테 들 저도 너무나 힘든 아프고 힘든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든 상황이 있을까라는 게 안타까움이 있어서 이런 동영상을 찍고 있지만 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사실 이런 쪽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무시한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든 일이에요 일주일에 동영상 한 개, 두개 올려 드려야 되지. 또 세미나에서 또 궁금증들 풀어 드려야 되지. 근데 거기서 또 전화상담까지 해버리면 이거는 내 인생은 없는 거예요. 또 댓글까지 달아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댓글 보면 무서워요. 도대체 오늘 또 어떤 질문이 온다 답을 해주지도 못하고 안 해주다니 마음은 아프고.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또안 해줄 수도 없잖아그 어떤 날확다지웠요 나중에 뭐내 댓글 왜 지웠어요 이렇게 또 불평이 올라와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제가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가 다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이런 얘기, 그냥, 한 군데 해놓으면, 못 보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또 이런 얘기 또 해드리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분들이 사람이 왜 이러나, 왜 이러나, 왜 이러나,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제가 그런 입장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여 물어봐 보신 분들, 좀 좋아지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모르니까, 그, 류마치스 쪽도, 한번, 저 조심스럽게 적용을 해 보세요 물론 류마티슈이 팔꿈치 팔꿈치도 이렇게 강화를 하면 팔꿈치 통증 치료법도 있잖아요 엘, 테니스 엘보 그것도 적용하고 턱관절 저것도 있고 턱관절에 문제 있으신 분들은 한 가지 퀵을 드 제가 이렇게만 가르쳐 드렸어요 아아아 아, 아, 아, 이것도 이거 하고 이제 책상에다 이렇게 하는 거좀 가르쳐 드렸는데 혹은 이빨을 닦다 하는 거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 주먹을 쥐고, 턱관절 손상이 있으시면, 주먹을 쥐고, 이렇게, 주먹에 보면 움푹 파인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턱 앞쪽에다가 대세요. 앞쪽에다가 된 상태에서, 턱을, 아래 턱을 앞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음, 음, 음, 음. 이렇게 해도 턱관절이 강화가 돼요. 근데 이제 턱관절 운동하다가, 이제 갑자기, 피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명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 귀쪽으로 이제 피가 안 올라가다가 이제 올라가면서 적응이 안 돼서 이명, 턱관절에 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명증상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봐도. 저, 저는 데이터를 계속 모으고 있으니까. 근데 이명증상이찾아오시면확짱 놀라요, 사람들이. 그 왠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경험하지 않았던 것. 근데 이명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약하게 갖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고 좀 강하게 갖고 계신 계신데 제가 이명에 대해서도 동영상 올려놓긴 올려놨는데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턱관절을 살리려고 하다가 이명이 나타나면 이제 훨씬 놀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피가 올라가니까 이 압력이 올라가니까 이명이 나타나는데 이제 귀에서 잘 뚫고 지나가 버리면 소리가 안 나는데 이제 귀에 압력이 걸리면, 에? 달팽이 관에 압력이 걸리면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못 빠져나가면서. 그, 제가 그래. 후퇴할 거냐? 턱관절을 포기할 거냐? 아니, 턱관절을 살리면서 이쪽으로. 그, 그래, 난 그래. 이명이 나타나면 이 위도, 위에도 눌러주고, 피를 위로 자꾸 이동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에? 이렇게 머리도 눌러주고, 그죠? 앞뒤로 눌러주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해서 위로 끌어올려 버릴 거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후 내려서 후퇴를 할 거냐? 이제 선택은 여러분들이 말이야 난 어떤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곤란해저 같으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올려다가 또 머리가 아파지고 이러면 또 놀라갖고 또 살짝 놀라서 막 전화가 오고 막 이래도 되거든 아, 그냥나 머리 저거 진짜 두려워요 그 이런 방법도 이제 근데 이명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사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예. 제가 어, 그 하도 이명에 대한 부분이 아, 하도가 아니고 그냥 몇 차례 있었어. 내가 어떤 분한테 물어보니까 아뭐그뭐뭐 있다가 뭐, 뭐, 없다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데 아, 뭐, 신경 쓰지 별로 난 신경도 안 쓰고 뭐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막 뭐,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라는 분도 계시고 물론 뭐 미치 답답하니까 그래 그러시겠죠 그죠. 어,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있고, 턱관절, 그냥 이게, 저는, 이게 모든 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몸은, 저, 저, 손가락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손가락 문제만 아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손가락 절인 영상에 나어요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턱관절이 문제 있다고, 턱관절에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목과 팔과 이 귀와 이게 다 연결이 돼 있으니까 하나를 해결하면 한쪽의 문제가 또 터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돼. 해결책을 찾아 나가야 돼. 그렇다고 뭐 턱이 사생거리면서 그렇게 계속 살 수도 없잖아. 손가락 두 개를 이렇게 해서 아까 아까 음음음음음음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이렇게 하시면. 이거와 이거와 이빨 딱딱과 혹은 손가락 두 개를 아랫 아랫 이빨 위에 올리는 거예요. 어, 어, 어, 어. 왜냐면 턱에 힘이 들어가요. 그럼 턱 근육이 살아나면 턱 관절 장애가 없어요 턱이 또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약간 삐뚤어져 있는데 힘을 주면 약간 이쪽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쪽으로 그죠? 아래 턱이 오른쪽으로 약간 가잖아요. 그죠? 아, 이처럼. 그니까, 하여튼, 이렇게 하면, 그니까, 러 힘이 가는 쪽으로 피가 더 많이 간다고 했으니까,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반대쪽으로 조금 도와주시면, 예? 그 때는, 어떤 때는 이래요. 이쪽을 누르고, 아, 음, 음, 음 뭐, 이렇게다 하기도 하고, 요걸 참, 화, 근데 제가 가르쳐 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응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맞는 더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여튼, 그제 몸이 되게 부실했어요. 되게 부실하니까 다양하게 알게 됐어요. 근데 하여튼 이런 방법들이 여러분한테 긍정적으로 작동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근데 무리하지 마시고 그죠 욕심내지 마시고 2보전진 1보부터 또 섣불리 바로 실천에 들어가기 보다는 처음에는 아주 약하게 하든가 아니면 도저히 무서우면 동상을 충분히 들어본 다음에 하나씩 적용을 해보시던가, 그거는 이제, 그거 이제 여러분들이 선택에 달린 거야. 제가 항상 의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막 섣불리 달라들어서 막 한다든가, 혹은, 아, 이거 효과 좋아! 이러면서 막 미친 듯이 막 욕심내서 한다든가, 이랬을 때 이제 명연현상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이 뒷감당 못 하는 거. 그. 사실 뒷감당 못할까봐 걱정이 돼서 제가 동영상을 굉장히 다양하게 올려놨어요. 어지러울 때는 이렇게 해라 뭐 어? 뒷골이 당길 때는 어떻게 해라 목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라 굉장히 다양하게 올라 손가락이 들일 때는 또 어떻게 해라 뭐 하여튼 손목이 아플 때는 어떻게 해라? 운동하다 보면 이런 증상이 또 평상시에 안 나타나는 증상이 또 하나하나씩 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하여튼 마사하세요. <웃음> 네. 아. 댓글, 댓글을 통한 질문은 아, 받지 못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오늘 동영상 2개 올려서 어, 너무 보셔야 될게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